오늘의 주제는 살아남기! 바밤 서바이벌 서바이벌, 서바이벌이고 누가 가장 오래 살아남냐 요거 대결 i 건데 일단 u 인 a 화켜주세 n 시 o r go t 요 t o 우리 그리고 우리? 서로 캐는 거막 뺏어 먹고 그러지 말자 이제. 그래. 그렇게 치졸하게는 하지 말자 좀. 뭐야? 뭐야? 뭐야. 못 아! 아, 뭐, 아, 뭐 이거 뭐야? 뭐 뭐야? 뭐야. 못려못려 아! 아! 뭐야, 저게? 아,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잠깐만, 야, 이거 뭐야? 아! 어머. 나무. 나무 하나 더. 아니야. 나무 일단은 어 뭐야, 없어졌어. 뭐야! 야 우리, 야 우리 힘을 합쳐보는 건 어때? 야 저기 벌써 듣는데! 아, 아! 아! 잠깐만! 아, 야 마법으로 살라 했는데? 아 잠깐만, 케빈님! 예! 되는 걸 가져와야죠! 나 지금 잘 살아남고 있는데? 어. 야, 얘네 낙뎀 낙땜... 뭐야, 얘네 물낙해, 미친! 나무 하나만 이럴 때필요한게 바로 이 고기 고기가 고기가 많아야 돼요. 와 다가온다 다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가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그래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나국이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 더 걸리지 않을까? 어? 옆에, 옆에, 옆에, 옆에. 야! 옆에! 아, 아! 아 에나나제작때 <웃음> 올려놨어. 제작 때 올려놨어 나. 혹시 아! <웃음> <이런> 미... <웃음> 이거 혹시 숏인가요아숏 그러니까. 아니야, 아니야. 같이 있어. 같이 있어. 같이 있어? 같이 있어? 야, 저기 오잖아. 지금 오는데? 해, 해, 해, 잡으면 돼! 잡으면 돼? 잡으면 돼, 진짜? 하고 있어봐! 이거 안돼? 아... 됐안 돼, 안 돼, 안대! 안대! 아아!!! 아니뭐 얘네들 블럭 잡고 올와 아니 캐빈님! 예! 얘들 관전모든데 따라오잖아~! 관전모든데 따라오는야 <웃음> 그러면 좀 유인 좀 해라! 오케이! Okay, 캐빈님한테 유인할게요! 아니 왜 나한테 유인하면 안돼지 이 자식아! 우와 얘네 뭐 뭐 이런 걸 들고 왔어요? 야, 연비도 사망이야? <웃음> 나... 맞은지도 모르게 사망이야. 잡으는데 <웃음> 진짜? 하고 있어 봐.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얘네들이 돌 같은 거 쓰다가 버리는 것 같거든요? 맞아, 거 같거든요. 맞아 돌도 버리고 버리는 것 같은데? 나무도 버려 뭐뭐 뭐 버리는데? 음 이거 죽어서 어, 써야 어떻게든 돼. 어떻게든 살아남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남기만 하면 되잖아. 일단 블록 모아가지고. 조마포가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한 회차만의 엔딩이야. <웃음> <웃음> 그래서 단편이잖니? <않니? 웃음> 그러네. 어머 얘나 따라오는 거 봐. 어머 왼쪽을 봐봐 왼쪽. 아 유령이니? 여필라다 <웃음> 왼쪽을 봐봐요 캐빈 씨. 저기 연비 유령이다 연비 유아 유령. 와. 재배치되는 거 뭐야 재배치되는 거 미친 야 유령들아 내게 힘을 줘 거기로 합쳐지면 큰일일 텐데 이거 콘텐츠를 캐빈 살리기로 바꿀까? 오와 야 그래도 나 돌고까지 만들었음 미친 <웃음> 진짜 <웃음> 야 유령들아 고맙다 야 아, 옆으로 봐. <웃음> 가관이다. 우와 얘는 블록 끝까지 쌓고 따라오네. 야 지금 유령들 때문에 나한테 뭐안 몰리고 있는 것 같아. 케빈 형 어디 있어? 나한테 오지 마. <웃음> 우리 같이 살자. 아, 우리 우리 일리 등하자 일리 등. 우와 나못 달리고 있는데. 아, 온다 온다. 달릴 준비. 오케이. 내가 살려줄게. 어 고마워. 야. 좀비 고기라도 위에 좀비 고기라도. <웃음> 와 진짜 가까이 가면 바로 따라오네. 유령들아 고맙다. 어 비스러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어. 위에. 위로 쌓는 게 의미가 없어. 저거요? 그래. 많이 없는 쪽 최대한 많이 없는 쪽. 이쪽이야 이쪽이야 이쪽이야. 야 얘네 떨어질 때 물락하는 거봐이 미친 좀비들. 왜 크리퍼 왜 여기 있어? 야 크리퍼까지 합세하는게 어딨냐? 아, 안돼! 아, 반피! 반피! 반피! 반피! 반피! 반피! 피 오, 화살 날라온다. 반피! 죽으면 편할 거예요. 빨리 죽어버리세요. 으, <웃음> 정면에 죽어버리세요라니. 죽어버리세요라니. <웃음> 죽어버리세요. 라면, 도 라면 도와줘. 이거 도망가는 수밖에 없던데. 아까 전에 때려보니까 쟤네들안 죽더라. 어, 죽어, 죽어. 아 그래? 야, 저기 유령 잘한다. 야, 저기 유령 잘한다. 저기 유령 잘한다야. 나 보여? 연비 누나, 연비 누나. <웃음> 야, 연비 앞에 좀비 스무 마리 모여있다. 스무 마리. 야, 잘한다, 잘해. <웃음> 어? 용암? 잠깐만 용암이라면? 아 미친.. 뭐야 이거 용암에 어, 물 뿌리고 이거? 다가온다! 으아! 망했다! 망했다! 잠와 이거.. 아 이거 뭐야! 좀비 아, 올라오는 속도 왜 이렇게 빨리 와? 블록 사는 속도 미쳤네? 용암에 물 뿌리고 다가온다! 으아! 망했다! <웃음> 망했다! 으와아 이거 뭐야! <웃음> 아직은 못것 같은데? 네. 아, 지금뭐쫓아온것같아 <웃음> 으아! 아으으 으아! 으아! 아 아저거와야 얘들아 얘들아 어디 있어 와 어, 저거, 저거, 저거 야, 저, 뭐, 저,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뭐물 선언했는데 저거 뭐야 내가 어디까지 올라오나 해봤는데 지구 끝까지 따라오더라고 아, 아 물타 물타 물타 저기 누군가 쫓아간다 누군가 누군가를 쫓아오고 있다 저기 비 소리다 어 무비 무비 무비 데 요것 이 선택 맞을까요? 야 쟤네 올라오는 속도봐! <웃음> <웃음> 우와! <웃음> <웃음> 아니 내가 물 타고 올라가는 거랑 왜 쟤네 블록 쌓는 속도랑 똑같냐고? 비수라 <웃음> 피몇이야나반 칸? 와! <웃음> 아, <웃음> 전체 피 반? 오 바로 <웃음> 내려가니까? 어떻게 반응할까 우와 올려놓고 떨궜어 우와 <웃음> 어 내가 주변에 있어가지고 다 나한테 왔다 아 어, 고마워요 귀신 너어디있어 같이 가줘야지 라미 오 화살 피해주고? 어 화살 피해주고? 오케이 오우씨 미친 땅 뚫고 가는거 봐 빗으러 올라와야 돼 우와 라미안 죽니? 아니야 소란이 빨리 죽어 라미야 빨리 죽어 장유설한 게 있잖아. 아예 <웃음> 가는 데 순서 없어 빨리 가. <웃음> 라미야 먼저 아? 죽어야지. 에이 나 풀핀데. 풀핀. 풀피. 와그 와중에. 어제 어떻게 했대? 아무것도 안 하고 도망만 다닌 거지. <웃음> 그치. 이게 지금 무조건 식량만 찾으면서 와 근데 쫓기기는 무지하게 많이 쫓기고 있거든. 나는 지금 김치 이 씹고 있는데 지금 라면은 돼지고기, 지금 닭고기 어? 아이고 생으로 뜯어먹고 있다고 타닥지 왔을까? 꼬마 타닥. 언니 언제 죽어? 나 벽에 똥 칠할 때까지 살 거야 <웃음>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웃음> 그렇지, 이리 와, 이리 와 오히려, 오히려 일부러 블럭을 캐게 만들어, 그렇지 블럭 캐게 유도해 블럭해 블럭해 아, 제가 대신 해. 해줘. 블록해, 그렇지. <웃음> 블록해. 이렇게 먹고, 먹고. 다시 블록해, 해주라. 블록해, 블록해, 블록해. 자, 가자. 천공해삼. 라퓨탈 어, 어, 어. <웃음> 위에 어, 위에 막혔죠? 위에 막혔죠? 와, 빗솔 대 좀비. 빗솔 vs 좀비. 이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너 속가락 또 뜯어질 것 같아. <웃음> 어? 이거 죽냐? 우와, 아아아 <웃음> 우와 여기 전경봐 미쳤다 <웃음> 야 이거 무슨 뭐 롤러코스터 맵처럼 됐어 TV님 응? 저한테 한 번만 와주시겠어요? <웃음> 아니 구경을 못하.. 관전도 못하게 얘네 얼굴 다 가려가지고 근데 얘네 스마트 좀비 말고 사실 스마트 스켈레톤도 있거든 어 싫어 근데 스마트 스켈레톤은 화살을 막 10발씩 쏘더라고 아니 케빈님 어 그거에 비하면 이게 그나마 살만하다 이 말이야 내 말은 <웃음> 왜 고통을 즐겨 나 좀비들로 지금 건축시키고 있어 <웃음> 어... 아내형 떨어지지 마. 하내 올라와. 아내내 건축 없자. 올라와. 건축, 건축 <웃음> 없자요? 아까 빗소리 가쓴 방법 되게 신박하긴 했어. 그러니까 만약에 뭘 캐고 싶잖아. 그 동굴에 들어갔다 나오면 얘네가 다 캐놓더라. <웃음> 어, 맞아. <웃음> 얘네가 앞에 막는 거 그냥 싹다캐더라고 그러니까 동굴에서 다시 빠져나올 길만 있으면은 전략으로 쓸수 있다니까. 해, 해.